아, 자자자,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아코코코코코코코코코 여기 어디지? 뭘 어디야 어디기는뭐 뭐야 야 여기는 분명히 SCP들이 있는 SCP 섬이야 일명 대섬 뭐? 대섬? 이게 뭐야 확실히 SCP가 있어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 뭐? 네가 뭔데? 그냥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 초... 됐고 아이, 일단 SCP 섬이니까 생존을 해야 될 텐데 아이, 어떡하지? 야,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탈출하자. 근데, 코붕아나 배고파. 봐봐, 꼬르륵 소리 나지? 꼬르륵, 꼬르륵. 먹을 거, 아,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 어? 어? 맞지? 맞지? 내 총이 맞지? 여기, 여기 SCP 섬이라고 맞잖아, 지금. 코붕아 일단 도망가자. 아, 그래. 어, 어, 비명 소리가 들렸어. 일로, 일로, 일로, 위험해, 위험해. 자, 이쪽으로. 어, 여기 집 있어.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뭐..뭐야 어..나도 SCP인데 왜 내가 무서워하지? 얍! 어. 잠깐만 내가..잠깐만.. 오픈데 여기서 틀렸냐네야 서키버스 그냥 와라 여기 없다야 일단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그래? 어..밤이 되니까 너무 무섭다 이게 어..여기 있다 일로와봐 음료수 어..어..생생이 여기 또 빵도 있다 여기도 먹고 빵빵빵 어, 빵, 빵. 빵 어우, 떨어진 빵으로 어떻게 먹지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자 일단은 저탑 쪽으로 올라가 보자 알았지? 어 그래 일단은 우리 가 안전하게 우리 집을 좀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 어떤? 우리 신혼집 뭐? 아 진짜 그만 좀하니까 진짜 <웃음> <웃음> 어 알았어 윙크 어아나 나 진짜 얘가 s c 피라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진짜 어 얘가 뭐 있다 아싸 어? 어 내가 먹어야지 나이스 야너 공개 안싸어내 거야 내 빵이야 내 빵이야 내빵자 <웃음> 이쪽으로 와오날 밝았네 다행이다 야서키버스 일로와 우리 파밍 좀 하자 먹을 거 엄청 많을 거 같아 어나 진짜 먹방 찍어보는 게 소원이다 진짜 너무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야 오케이 여기 먹을 거 진짜 많다 오케이 햄버거 그거는 흙 묻었으니까 서키버스 줘야지 뭐라고? 어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쏘키버스 줘야겠다 자 쏘키버스 어너그 이케아 게임 알지? 3 0 9 8 어, 그왜 몰라 완전 유명한 게임이잖아 야그 게임처럼 여기 테이블도 둘수 있고 그렇지? 대박이지? 오 신기해 신기해 자 여기서 상처에서밥 먹자 자 지금부터 쏘키버스 먹방 시작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대구알조테구알뭐 시작단에 조대구알이야 어? 여러분 쏘키버스 먹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이스크림 섬에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MR 하.. 지금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일단 물좀 마셔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어우 어, 죄송해요 야 구독자 다 빠져나가겠다 너같이 먹으면 진짜 야, 어 어쨌든 빨리 먹자 어우 먹방 어우 좋다 어우 좋다 혼자 너 혼자 너무 먹는 거 아니냐 너 진짜 어? 이 뭐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오 잠깐만 파밍 좀 해보고 파밍 할게 있냐 파밍 어머 다 쓰레기네 요너 <웃음> 같은 쓰레기 야 너, 너, 어, 너좀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 이 섬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같아 우리가 이 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자 야야 일로와 여기 굴이 있어 어? 어 어떻게 너무 무서워 나 여기 어? 어, 어 괴물 나올 거 같아 지금 어떡해 나, 나 데리고 가나 데리고 가야네가더 무섭거든 빨리 내려와 오, 얘 예, 진짜, 나 여자란 말이야, 진짜. 네, SCP거든.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어, 알았어. 어, 나 니기, 땀도 돼, 이 새끼. 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따라와봐. 어,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진짜 무슨 지하 동굴로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데. 조심해, 코봉아. 난 없으면 큰일 나. 그럼 여기서 밤 되면 큰일 나겠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겠 자, 빨리 와봐. 어, 알았어. 어, 어 너무 무섭다. 자, 저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올 거야. 이쪽으로 빨리빨리. 빨리. 뭐야? 야, 뭐 연결된 게 없는데? 지금 우리 한 바퀴 퍽 돌았는데? 어, 어,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어떡해. 나 완전 무서워. 어, 어. 니가 더 무섭다고, 진짜. 연약한 여자잖아. 아, 진짜 쟤 오늘따라 왜 저래, 그래, 진짜. 이쪽로 으 와. 일단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돼. 자, 도끼 받아. 어? 어 고마워. 자, 이걸로 지금부터 나무를 베서 자급자족하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와 완전 잘하는데? 어 짐승. <웃음> 자, 아짜. 아, 자 이렇게. 아, 야속해 보스. 다 도끼질한 거지? 얘 어디 있어? 야 속해봤어? 속해? 얘 어디가 있어? 아니 지금 나무 줄 하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속해봤어 어디 있어? 아 얘는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말썽이야 진짜 속해봤어 아. 너 뭐하니 속해봤어?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나를 맡겨준 천사 같은 이름 코봉 코봉 너 지금 뭐하니? 어, 왔어? 아름다운 강을 보면서 사색이 잡혔어. 너 똥물이야. 어쩐지 냄새가 좀 그리긴 했어. <웃음> 어 나무라 배자. 나도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봐. 여자라기엔 나는 <웃음> 근육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 어 진짜 어, 찍어버려 진짜. 나는 <웃음> 어, 가끔 너가 이해가 안 가. 이런 나도 이해가 안 가. <웃음> 어 여기 왜 사람들이 모였지? 뭐 뭐야 여기? 어? 뭐야, 이거? 어? 이 해치피? 여기 왜문 있지? 일로 뭐 들어가는 문이 있나본데? 이 안에 SCP도 같이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궁금한데? 어, 나는 지금 이 안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난 이게 더 먹고 싶어, 지금 도넛지. 그렇게 봤어. 아무래도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다. 다른, 다른 출입문을 찾아보자. 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봤스 조심해. 손에서 도끼 내려놓지 마. 어? 공구룩 맞닥뜨려 봐. 얼마나 무서운데? 어 그렇긴 하지. 잠깐만, 잠깐만. 어, 왜, 왜 무슨 소리, 무슨 오이 너, 음. 아 진짜 나 찍어버려 진짜 버려 진짜. 아 미안. <웃음> 아이 나 하도 걸어가지고 소화가 잘 돼가지고. 어 진짜, 어 我们 a r